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롯에서 4장,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크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온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왔지만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느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밥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질문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는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그러했듯이 사도바울이 개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개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있었을 수 있고요.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편질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며 믿음의 길에서 그들의 떠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개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리포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훈으로 다른 가르침으로 또는 이단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골로세의 교인들을 유혹하거나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교훈을 가만히 골로세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들은 가장 중요합니다. 늘 그러하듯이 할례가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아니면 믿음이 먼저냐 하는 부분들을 두고 교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골로세, 교회, 골로세 교회에 들어온 또한 이단 사설, 또 교인들을 미혹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상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절기들, 많은 절기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온전,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사이에 오직 하나뿐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천사가 있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신비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중보자론 잘못된 중보자론을 골로새 교회에 그들은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론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오직 하나뿐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니면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골로새 교회가 이러한, 밤, 이러한 그 이단에 대해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단에서 대처하기를 원하지만은 특별히 이단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단들을 반박할 만한 그러한 근거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골로새 교회가 갖는 문제와 우리의 교회가 갖는 교회 문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급하게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인 에바브로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바울에게 물어봐라. 지금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네가 바울에게 가서 좀 듣고 와서 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나오, 그러면 우리가 반박할 주장할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내칠 수가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에바브로를 에바브라를 바울에게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를 파송한 이후에 바울에게 답을 듣고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에바브로에게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벌어진 상황들을 가만히 듣습니다. 가만히 듣고 나서 당장 편지를 쓰거나 당장 답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 편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전한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긴 교회들은 참으로 소망이 없고 낙심이 되는 일들만 발생하게 을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라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그들로 인하여 에바브라의 말을 듣고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혼란스럽고 성도들은 미혹되어 져서 굉장히 어리,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어지러운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느냐면은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골로새 교인들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가진 그 성도들이 가진 소망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도 바울은 바울은 골로세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각각 다르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본문에서는 이세 가지를 한꺼번에 뭉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과 골로새 교인들의 소망과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로 인하여 사도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허울뿐인 그런 성도의 생활인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죽어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되어진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단적인 사상 생각들 너희들을 미혹하게 하는 것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기를 원하시면서 또한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 나의 마음,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러한 모든 사상들을 너희들이 강력하게 밀어내라. 다시 말하면 이단 사설을 피하지만 말고 이단 사설을 그냥 속으로만 물리치지 말고 너희들이 합심해서 이단 사설을 전하는 자들을 물리쳐내라. 이렇게 사도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중요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스타트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면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계속되어서 진전되어져 나가고 있고 다시 말하면 빌드업 되어져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완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쭉 진전되어져서 날 거라, 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놔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잘알 수는 없지만, 마지막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오실 때에, 이제 우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 가서 확실히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하는 그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니까 나와 내 이웃 나와 내 이웃의 관계 역시 온전하고 순전하게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정말 죄인 된 모습만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나타나고 아니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회사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또내 사업장이 되었던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던 내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저 사람은 안 믿고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고 저 사람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께서 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게 될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격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조건을 내가 수용하게 되어지고 그 자격을 완전하게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완전하게 화목하게 되어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관계를 맺은 그 상태에서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론의 본질적인 것인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단들은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목사 말을 들어야 돼 성경보다 더 중요한 목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삼0 0로 빠져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또 다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 지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과 내가 형제요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지체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을 갖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완전하게 화목하게 되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구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크레딧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목하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화목, 온전한 관계에서 화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하게 화목하게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경에 말하는 온전하게 화목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크레딧을 가져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있어서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100% 진실하게 그것을 믿고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레딧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크레딧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레딧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신실함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을 그것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각 지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지체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그래서 형제와 자매 간에 각 지체들 간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사도바울은 에바보라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소망, 우리가 가진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지 않다고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위안을 갖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실한 크레딧을 신실하신 크레딧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내 소망이 참 불안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형제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보시고 크레딧을 주셨을 때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요 완전한 믿음이요 완전한 소망인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 정도의 믿음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아. 이 정도의 소망이면 나는 확실해. 이 정도의 사랑이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라고 난 스스로 위안하고 나 스스로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크레딧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울리는, 울리는 깽가리 같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전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가진 믿음은 내가 가진 소망은 내가 이웃지체들을 향한 내가 공동체들을 향한 그런 사랑은 과연 있기는 한 걸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클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가 가만히 돌이켜 보았습니다. 아니 골로새 교인들은각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지체를 향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만 있지 않고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공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골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온전하게 실현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골로의 교회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공유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런 사랑이 하는 것들을 모두 다 공유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특 특별하게 기억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안에서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나타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교회 외부적인 곳에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어, 있는 곳에서 나타내 보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실 건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집사를 직분을 가지신 분도 있고 장로 직분을 가진 분도 있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것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각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는 것인지 아니 우리가 가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보여줄 때아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저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게 맞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어 질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았을 때 부끄럽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돌이켜보아야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위에 더하셔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열매로 온천하 만민들이 살수 있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위에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우리가 나타내는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뻔한 것인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을 굳세고 강건케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가지 소망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 배우고 다 듣고 받고 본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며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